네, 안녕하세요. 홍사입니다 디백. 오늘 할 이야기는 헤어지고 나서 생각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홍차가 주관적으로 뽑은 순이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쓰지 마세요. 일단은 남자분들께서도 있을 거예요 헤어졌지만 생각나는 여자라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남자가 기억에 남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현실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았던 남자 물론 이런 남자는 헤어져서 아쉽다라는 것보다는 아 그때 정말 그것만큼 좋은 남자는 없었는데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아 그래도 다른 건 별로였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잘 맞았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못 만날 만큼 잘생겼던 사람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가 없지 세 번째로는 여행이나 뭐 어떠한 추억이나 한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도, 어떤 연극을 봐도, 어떤 배우를 봐도 어디 장소를 가더라도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연애를 할때 항상 집에만 있는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이트를 했던 남자보다는 무언가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뭐 함께 보고 했던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로 추억을 많이 상기시키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거기 갔나? 약간 이런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안나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함께 가던 공연장이나 혹은 뭐 거리 어떠한 특정한 지역 이런 곳을 딱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억이 새롭록 난단 말이에요 아 그랬었지 이런 것들 뭐 근데 그게 막 미련이거나 후회거나 뭐 그리움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말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기억이 나요 이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기억에 안 남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기억에 남아요 물론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애함에 있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연애를 하는 거 정말 옳진 않아요 희생을 할수 있으나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연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함께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언제나 정말 내가 우선순위였던 사람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고소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면서까지 나와 함께 해준 거로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어, 억지로 태우시면 안 돼요 안돼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귈 때는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만 맞춰주는 것들이 질릴 수 있거든요 질리고 그게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그만큼 해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거든 우리는 남이잖아요 그만큼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또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잘하한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헤어진 연인이 아니라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이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도 사귀면서도 되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면 지금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 미운 짓 하면 또 열불 나는 거지 아니 뭐 그때는 뭐 별도 따라준다고 해놓고 지금은 말이야 <웃음> 이러면서 물론 지금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엽고 비난 온 것도 더 훨씬 막 깨물어주고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뭐 어쨌든 오늘은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해봤네요 오늘 너무 짧았네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